안녕하세요. 에모린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전래동화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아, 전래전래동화지. 전래전래. <웃음> 네, 그래서 저희 에모린과 함께 전래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보시죠.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연희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하 그런데 바보같은 나무꾼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흥겹게 나무를 패다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무 옆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내 소중한 민병대 도끼가 바로 그때 망연자실에 엉엉 울고 있는 나무꾼 앞에 칠령이 호련이 나타났어요 헴 누가 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고 네가 연못에 빠뜨린게 이진 리베르트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진 로사르 장식매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웃음> 정직한 신규 모험가로다 내 너의 정직한 마음에 상을 내리겠노라 신규 모험가를 위한 출석 이벤트에서 장비 모두를 주겠노라 리, 리얼이옵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고투력이 될수 있겠구나 각종 장비와 장신구, 연금석까지 얻은 나무꾼이 신이나 산 아래로 내려오다 사슴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나무꾼님 저는 설날 축제 월드 우두머리 명절 인사 이벤트를 맞아 나타난 빨간 코를 놀리다 쫓기고 있음 저를 숨겨주시면 좋은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음 뭐지 이 전개는 이봐! 딱 봐도 누비 나무꾼! 혹시 이 근처에서 메이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슴 한 마리 못 보았나? 사슴이요? 글쎄요? 아이고 내 소중한 경험치가 어디 갔을꼬! 사냥꾼이 지나가고 수풀에 숨어있던 사슴은 나무꾼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나무꾼님 고맙슴!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저 사냥꾼에게 잡혀 메이드복을 입힌 채로 박제되었을 것음. 저기 언덕을 넘어가면 집한 채가 있을 것은 거기 가시면 분명 나무꾼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슴. 홀로 외로웠던 나무꾼은 속는 셈 치며 사슴이 알려준 언덕을 넘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참을 걷다 나무꾼은 집한 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좋은 일은커녕 웬 소녀가 계모와 언니에게 혼쭐이 나고 있었지 뭐예요. 이런 쓸모없는 것 까친이라고! 내 네, 잠시 이벤트에 참여하러 읍내에 다녀올테니 그전까지 모든 장비를 속까지 잠재력 각성해두거라! 공식프스 설날 스크린샷 이벤트에 참여해 맛있는 찰떡 세트를 받아야하니 내 한복 다려두는 것도 까먹지 말라구 만약 다이놓지 못하면 오늘 저녁에 행동력 회복제는 없을 줄 알아! 밑빠진 장비의 흡결 좀 붓기라니 소녀는 밤이 되도록 잠재력 각성을 시도했지만 장이던 장비는 결국 40강으로 변화하고 말았어요 옆에서 구경만 하던 유비 나무꾼은 답답한지 결국 훈수를 시작했어요 잠깐! 발크스의 조언을 사용해 드릴게요 가자! 놀랍게도 장비가 평, 문, 장, 광으로 변화하더니 마침내 소 상태가 되었어요 뭐죠? 퍼레이밍인가요 행운의 망치 이벤트에서 얻은 아이템입니다 설날 기념 핫타임 및 푸쉬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에 맞춰 접속하면 세뱃돈 행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뱃돈 신화 장신구 상자, 돌파 복구권, 고대 석판 등 유용한 보상이 가득 담긴 극정령 설 선물 세트 5호 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 이런 성의 없는 광고 처음이야 고마워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영지 텃밭에 마법의 씨앗을 심어줄게요. 나무꾼 놈은 은근슬쩍 소녀의 손을 잡고 영지로 향했어요. 소녀는 마법의 씨앗을 심었고 씨앗은 커다랗고 붉은 박으로 자라났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늘 높이 떠오를 것만 같아요. 이윽고 소녀는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나무꾼은 소녀와 꼭 닮은 그림자가 되었어요. 후에 알려지기로 소녀의 이름은 엘리언, 나무꾼의 이름은 하둠이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끝! 공식 포럼 이벤트 게시판을 열심히 하게 나자